어떻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Okay. Uh, they are interested on whether you have heard about the incident that the previous manager changed and you want, they want to know like how it happened. So like, are you aware of how the previous manager was changed? Are, I have no information.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아까 전술적인 미스가 많이 인터넷에 봤는데 인천 축구는 전술적인 미스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 열리, 열렸는데 뭐 전략적인 부담 없이도 감독님이 추가적인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Hey, uh, just now during the interview, you mentioned that Incheon United faces some uh, technical errors in uh, the, the from the matches that you have watched on the internet. Uh, do you think you can improve those uh, without uh, without like buying players from the summer perti, uh, summer transfer window that's coming that's coming? I think the next 3-4 uh, weeks before the first match against YAMBOOK I have to study the team, I have to try to, to, to make the team better with uh, training sessions, with tactical sessions And Then we will see what's happened in the beginning with the wrestles If we, if we get good wrestles, maybe we won't have to do something But if the 일단 저희가 지금 전북전 전에 3, 4주 정도가 있으니까 제가 좀 팀을 공부를 조금 해야 하고 팀을 조금 더 어,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전술적인 그런 세션들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조금 지켜본 후에 우리 결과가 만약 좋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 계산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전임 김경 감독님 팬들이 안티 운동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사임하기 전까지 그 이유가 전술 문제도 전술 문제였지만은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코칭 팀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좀 밖으로 많이 드러나면서 팬들이 경기에 안티 운동까지 해서 아, 팬, 팬들이 안티 운동까지 했는데. Okay. Uh, so, what he's saying is that the previous manager uh, had some problems because uh, his communication with the, with the players and the coaches uh, were lacking, and those were the problems that even the fans got to know. So, that's what happened that uh, fans tried to. the d e f e n s w e r k i uh, n g anti-fans, so what do you think you can uh, improve on that and how do you feel about it? Okay, uh, my, uh, my tasks as coach are to communicate with the player, how to communicate with the club. I always like to work in the club so that we can work together. Everything, everyone, the fans, the club, the coaching, everyone s t a y together. And only when we stay together we can be strong. If we start to work one-on-one, one, one, one, that is not good. So I will try to communicate with the player, with the, with the staff, with the, with the fans, with the, with the board. So often, o s e o u r s e 제가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부리면서 저의 할 일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선수와 커뮤니케이션 할 거며 클럽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며 그리고 저는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에브리원, 모두가 같이 일하, 같이 해야 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같이 해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혼자 할 경우에는, 혼자 하는 거는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며 보드진 선수 그리고 코칭 스태프모두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을 약속립니다 예. 이 인천이라는 팀이 15년이 된 팀인데 어떻게 보면 은 지금 여덟 번째 감독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 감독님의 주기도 짧고 이렇게 오래 계시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또 만족해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감독님은 그런 상황을 이제 끊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팀에서 감독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Okay, so, i n c h e o United is a team that has been 15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Uh, so, you are the eighth manager, and as you can see, the period that the manager stays in the team is very short. So,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changes to it by uh, like staying for a long term? And how do you think that? Uh, how and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want to achieve in Incheon United? I will try my best. I will do my best to create mentality to, to, to, to a better club. And uh, when I see the other matches, I see the other teams. I don't see one team who was much better than our team. So this is uh, all the small team, small things, w a i is uh, makes a difference. And if we yeah do this small thing better. and create in other things, I think we have a big chance to make something better and good resource. About me, uh, of course, uh, I'm not coming here to stay here for a short time. Uh, if, if, if, the, if the work between me, the, the, the, the team, the club and the fans will be successful, I hope I can stay here for some years.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더 좋은 클럽을 맞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경기를 보았습니다. 경기를 보았을 때 우리 팀이 어 조금... 우리 팀보다 더 잘하는 팀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 경기는 작은 것들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경기를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를 만들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더 팀이 좋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본인 스스로는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짧게 있을 생각으로 온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좀 팀과 클럽과 좀 팬들과 조금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장기간 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피곤하셔가지고 혹시 사진 찍고 싶은 분께서 많이 기다려고 마지막,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팬들이 많이 표정이 좀 어두우고 그런데 다들 오신 거 환영하고 고생하시고, 있고 앞으로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 저 우선. 대응. Happy to meet <웃음> y o <웃음> 어린이 친구들이랑 기다리고 니까 사진을 찍고 돌아가면 사을 찍고 고